노템 야도란 갔다가 아니야 노템 야도란입니다 자자자 자, 자, 좋은 좋은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! 아 아무것도 못하지! 오. 아 좋아 노템 나 저거 안 돌렸는데? 나 룰렛 안 돌렸는데? 아, 빨리 돌려 빨리 돌려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아 진짜 나이게 진짜 아왜 그래 아, 하기 싫다고 아 스피드업 대다 된다 아아다 아. 아, 다 바꿨어 다 바꿨어 확실해 했어요 아 그래도 나름 괜찮아 아 진짜 <웃음> 왜, 나, 왜 맨날 이러냐? 자, 일단, 이거 숨겨서 먹 오, 어, 나이스, 먹었어요, 먹었어요. 그러게, 하,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? 기대나? 다 자, 우리 뒤쪽에, 자, 들어오시죠! 아, 저, 그, 나, 살려, 살려, 살려, 살려, 나이스! 스피드업 때문에 살았다! 어, 괜찮아요. 아마 들어오실예요 자, 좋아요. 어, 신비의 구자 일단 쓰자. 자, 다 풀어주고, 나이스! 죽어! 아, 됐어, 이거야, 이거야. 때려주고, 나 둘, 나이스! 아 됐습니다. 좋아요. 엡솔님저 어, 있어요. 저 있어요. 저 있어요. 이거 먹을 수 있거든요. 얌자 살아나오세요. 죽으면 안돼. 나이스. 자 꼬북이 잡았고요. 아 꼬북이래. 이거 할수 있어요. 자, 제가 여기서 자, 고아들 이거. 자, 이거지. 일단 도우미, 도우미, 도우미, 도우미 쓰고요. 자 신비한 무작사고요. 아 죽어. 자 교통사고. 아 잘했어, 잘했어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이걸 넣어서 2차 부셔주고요아 일자 부숴주고요 아잘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각잘 봤어 자 타고 들어가서 자, 자 도움이 있어서 이거 들어왔다 막타 먹었고요 좋아요 도움이 있어서 이속 즉간시켜주고 그냥 썩 <웃음> 버터판인데 이번 판 아,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내눈 나이스 나이스 아! <웃음> 와나 6킬 했다고? 뭐야 아곁다 아 이게 바로 해피너스의 각이다! 아 좋아요 도망갑니다! 아 안녕히 계세요! 아스피드 어? 파이어로를 따라가는 해피너스를 보셨습니까? 아뭐이 자식아! 아 좋아요! 뭔가... 잠깐만! 파이어로왜 전구야? 나 이제 봤어 뭐야 왜 전구야? 어? 아니 아니 아니 아니. 1분 남았어. 그냥 골로 올라가면 이길 수도 있어. 아니 아니 왜왜 포기하시는 거죠? 아니. <웃음> 아니 왜 노딜이야? 딜이 안 들어가. 제발. 아 돈도 못 써. 나이스. <웃음> 제발. 죽어주세요. 잠깐만요 저 선생님들 어 제가 MVP가 되어버렸네요 어 뭔가 이상한데? 아나 룰렛 또안 돌렸네 아 빨리 돌려 괜찮아 룰렛 돌리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자 금방 돌리면 돼요 자 빨리 돌릴게요 좋아요 자 야도란이고요 야도란 야도란 자 노템 자 증폭기 15초 남았어 자 스피드업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이거 어떻게 망했는데? 잠깐만 야야야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야 아자나나 나, 나, 노템이야 잠깐만 아니 나 노템이라고 심지어 아니야 이거 어떻게? 어야 노란 어, 어 약간 어 포켓몬 비이했나? 어 포켓몬 비이한 것 같아 그 그런 것 같다 그래 어 여기 있는 거 알아요? 아 내가 이길 걸? 내가 노템이지만 그래도 아 빈껍데기 빌드 아 좋습니다 아야도란자풀 자, 포켓몬한테 이길 걸어풀 포켓몬은 아프지 않거든 아 아프지 않아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플 걸? 안 망했어요. 안 망했거든요. 아니, 아니, 몰라, 몰라. 아니, 여러분들, 생각해보세요. 처음 할때 아이템 있었나요? 아이템 없었을걸? 바도 타기! <웃음> 아, 피했어! 물건도 야드라니 내가 없는 뭐 아, 아니, 아니, 아니야. 그러지 마. 저 설마, 어, 기관총 요싱이스 아니겠지? 에이, 설마! 아, 어, 이거, 나 이거 어떡하니, 이거? 어, 기관총 요싱이스 아닐걸? 그렇지, 아닐걸? 아 이거 킹바다! 여기 뒤에서 이거 찹발이 가면 킹바아 삼노템이 말이 되냐고 진짜! 아니 이건데... 근데... 아니 내가 하고 싶어던한게 아니잖아! 시간이 부족했다고 자, 자 일단 어, 텔레키네시스? 내가 블리치 크랭크다! 블리치 크랭크! 아니 그거 왜 끄냐고! 아! 아니 땡기기 따로 있지! 에이팡은 왜 땡기냐고! 영평! 아, 아일러세요아 죽으세요! 저... 정신이 야득해진다 아 제발 아당하니까 기분 나빠 아 짜증나 어이 아, 아, 아. 아, 영동 아 진짜 어아 아, 진짜 짜증난다 왜 아무도 안 와주시죠? 왜 아무도 안 와주시죠? 왜 아무도 안 와주시지? 자자 자, 땡기고 자왜 아무도 안 와주시지? 이거 자자 이거를 이거를? 이거를? 이거를? 이거를? 어? 아너 땜이라서 그냥 <웃음> 야돈 꼬리 보급품밖에 안 되잖아 아 진짜 아니 아니 할수 있어 이거 나 이번만큼은 내가 블리츠 크랭크다 나 블리츠 크랭크처럼 합니다 자, 자, 자, 아. 아 궁극기 1인공 제발 일이 안 들어가 죽어 몸빵이라도 하세요. 자 몸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도도도 도, 도, 도. 아 좋아 좋아 좋아. 죽여 이청설모한테 본때를 보여주자. 어안될것 같아요. 어 도망가세요. 여러분들 저기 그나 아픈데? 나 아픈데? 노템 야도란 갔다가 아니야 노템 야도란입니다저 진짜 이거 노템이에요. 자자자 좋은 좋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. 아 아무것도 못 하지 뭐. 아 좋아 노템으로도 이렇게 잘살수 있다. 야여러분들너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? 야도안이면할수 있다 좋아 이거야 <웃음> 와, 야 너란 캐리했어 이거지 너템 야돌안이 해냈다 너템 야돌안이 해냈다 <웃음> 와나 궁극기 몇개 캔슬한거야 와, 와 텔레키네시스를 캔슬하고 궁극기로 캔슬하고 와와 와. 키는 실로 앞에 있던 거뭐 이상했고 묶었죠 묶자마자 바로 궁극기로리자먼붕 끊었죠 아니 이거는 인정문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심지어 노템이었어요 아 대박 대박 아 시청자분들한테 인정받았다 아 일단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절박이야. 자, 롱하! 자, 찐텐으로 행복한 백호롱입니다. 백호롱 채널이 드디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공포게임을 시작으로 포켓몬 유나이트까지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, 저 종게임 유튜버예요.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억에 남는 어, 영상, 썸네일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죠.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 모두가 저에게 있어서는 보물 같은 것들이랍니다. 자, 좀 어글거리죠? 자, 앞으로도 찐텐으로 행복한 백호롱. 포롱은 조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롱바! <웃음>